와씨. 아... 이런 인식이면 그냥 못뭐 키우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음. 안녕하십니까 독설뉴스 설채현입니다 네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개물림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우선 이 사건은 로트와일러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물어서 죽인 사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로트와일러는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한 다섯 종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맹견 기준,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스테퍼드 셔불 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입니다. 지금 로트와일러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올 때꼭 입마개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우선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죠. 제가 항상 말하는 관리 소홀이 나타났고요. 우선은 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책을 했을 시가 아니라 잠깐 문이 열렸을 때 뛰쳐나가서 사고를 일으켰다 이뭔 개소리야 이것도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맹견이라도 보호자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한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또 일어난 거죠. 어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통과되고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한테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음,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보이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받아야 되는 처벌이에요 저는 이런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력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반려견, 개를 물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과실치상 아니면 사람을 죽게 했을 땐 과실치사라는 법이 있는데 현행법상 물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를 다치게 했을 때는 과실손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개가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이기는 해도 또 안락사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안락사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얘기인데 이 로트와일러는 안락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슬프지만 그래야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섯번째예요 로트와일러의 잘못보다는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 때문에 보호자가 실수로 한번 그랬어요 한번 이 개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보호자가 그걸 뉘우치고 다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처럼 할수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주마다 다르지만 만약 에한번 정도 사고를 쳤다 그러면 잠재적 위험견으로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 잠재적 위험견은 등록된 이후에 엄청난 의무가 부여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집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나올 때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되고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는 절대로 마당에 줄로 묶어 놔도 안되고 집 안에 들여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의무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나서 실제로 단속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몇번 이어진다 라고 하면 걔가 아무리 불쌍해도 이 보호자는 관리를 할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압수를 하거나 안락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보호자는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라고 하면 정말 의지가 강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관리를 잘 하겠다 위험견으로 등록이 돼서 해도 관리를 잘 하겠다 해서 데려가지 않는 이상 개를못 키우게 해야 된다라고 이 경우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사실 저는 안락사를 되게 싫어하고 지금 사회에 있는 그런 강아지에 대한 약간 혐오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해요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고요 안락사를 쉽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도 음,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락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어, 약간 휴머니즘, 존엄성 이런 것도 침해가 점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개물림 사고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더 이상 이런 뉴스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보기 싫어요. 저는 그래도 봐야 되지만 그 내용을 보기 싫을 정도로 막 떨리는데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개를 어, 키우시는 분들과 안 키우시는 분들이 모두 피해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밝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독설뉴스설치연이었습니다 제 아홉 살 때부터 친구, 초중고 동창, 대학까지 같이 갈 뻔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벌써 이름을 이름을 공개할까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배인순 변호사 남자입니다. 네, 어 그래서 그 친구와 그리고 동물 보호법과 이 개가 재물인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